Obrigado. 아자는 초원형과의 일부를 굽고, 으음, 예, 음 뿔을 꼬고손을 씻어, 숨을 쉬을따가 물을 잡으시고, 초원 좋아하는 많은 빌기를 받아 함께하고 축가를 해주시오. 좋아하는 많은 을 받아 흔장하고 서립사해주시오. 14359년 4월 9일, 후손오동이 감히 지옥을 올립니다. 의 열성 신이 이천에 저를 올립니다. 나를 사랑하게 그 실제 모시옵고, 백성의 은택이 넘쳐 싸움니다. 성주님 신이를 대택에 모시옵고, 주념이 정념을 어찌 다가오리까 산가 패배가 맑은 술로 제찬을 차려서 향촉을 밝혀오니. 어. 그, 고소리지사에게 주시오. 스신리지사는 자유를 받아 신이게 내오시오. 아마 일단은 고른 자국을 나서목숨을 내고 번개를 다 주시오. 이시오. 동원회관은 자를 아 편작하고 설사하게 주시오 설사는 자를 다신결에놓으시오자측에서 부창하여 불러주시오. 주관는 응복장을 조원관에게 드리시오. 당한 작을 받아 응모하고 긴장을 집사에게 주시오. e o